I just want your love All I do is tip-tip-toe, tip-tip-tip-toe 세면서 내겐 다가와 i a t r sure. u Tip-tip-toe, tip-tip-tip-tip <목소리> 이 o 떡고로 락락락락 uh, Tip-tip-toe, body. 그래 그렇게 지금 나. i sure. If you're wondering, I'm fine If you're wondering, I jump because you will be mine